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논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포장된 도로에 접해져 있고 오른쪽에는 도랑이 하나 있습니다. 앞쪽에는 축사가 보입니다. 멀리 안강이 잘 보입니다. 도로에서 논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가 거의 같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강읍 사무소에서 물건집까지는 거리는 약6 k m 이며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습니다. 거래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계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봉은,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면적은 3640조음에다 약 1100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현황도로에 접해져 있으며 현황도로는 지목이 천입니다. 논에 차량 진입은 가능합니다. 위치는 안강읍에서 6km이며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좀더 알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목을 누르시거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블로그 방문이 됩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은 23만원이며 전체 매매금액은 2억 5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지목공인중에서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호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